이 세상이 물질물미의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이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자연보호를 해서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자연식을 해서 우리의 육체를 현대 문명병으로 붙어서 보호를 하고 참선을 해서 우리의 본성을 찾는 것은 비록 어... 형태는 다르지만 근본 이념은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근선을 자르려면 은 자연식을 해야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 네, 우리는 어, 경제사정이 이렇게 좋아짐에 따라서 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게 됩니다 예, 병원에 자주 가고 무슨 박사를 우리집은 주치의로 어, 모시고 있다 하면 그것을 대단히 자랑으로 삼고 어린애가 날마다 소아과에 출퇴근하다시피 다닌 것을 이상한 뜻으로 그것을 하나 자랑처럼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는 말을 듣습니다만은 병원에 자주 다인것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울 일이 못됩니다. 그러면 아픈데 어떻게 안 가고 베기느냐. 병원, 이 가운데는 병원이나 약국을 하신 분도 계셔서, 어, 병원에 자주 가지 마라. 양 약을 사먹지 말아라. 또,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쩌고 여기 용화사 대회에서는 안 되겠구나.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 가게를 하신 분이 계셔서, 우유나 계란 같은 것을 뭐다 팔고 계시는데 우유 계란 그렇게 자, 자주 먹지 말라 하면 그 흔히 날 소리 한다고 뭐 그거 댕기지 말자 이러실려면 모르지만은 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우유도 먹을 수도 있고 계란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증상에 따라서는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 것이고 어, 애당초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거든 우리의 정신과 아, 육체와 아, 음식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나면 어, 믿을만한 의사한테 찾아가서 진단도 받아야겠고 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은 애당초에 관리를 지혜롭게 허으로 해서 병원에 안가도 되고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속을 되게 상하고 화를 끼리면 반드시 음식이 소화가 안되게 되고 머지않은 장내에 온갖 병이 육체로 표현이 됩니다. 심장병이 생긴다든지 위장병이 생긴다든지 간장병이 생긴다든지 신경성 두통이 생긴다든지 가진 병이 꼭 우리의 마음에서 원인의 뿌리를 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법문을 열심히 듣고 참선을 열심히 해야만 앞으로 어, 우리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이제부터 그런 한점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병은 육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육체의 치료만 해가지고 병을 근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수준 높은 의사들은 눈뜨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병은 그폐결핵균에 의해서 폐를 침식당하는 병이지만 은 아무리 그 파스라든지 나이드라지드라든지 그러한 어 단위가 높은 약을 쓴다 하더라도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마음이 외로움과 슬픔과 쓰라림 속에 날마다 마음의 불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런 보단의 약을 투입, 투,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어. 그 병은 조금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을 쓰지 아니해도 마음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에 어, 행복감에 젖고 어.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환자가 그런 환경 속에 놓여지면 약을 쓰지 아니해도 서서히 그이 병세가 호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밖에 다른 병더많을 것도 없습니다. 신경성 질환 약으로서 낫지 않습니다. 첫째 마음 안정이 있는데 억지로 마음을 어 편안히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참선을 하게 되면은 제절로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약을 하나 선사하고자 합니다 저때는 예, 예, 부작을 선사하고 또뭐 했지만은 오늘은 또 약을 하나 선사한데 무슨 약을 줄라나 이리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것은 예, 돈을 받지 않고 드립니다 예, 돈을 받지 않고 드린 만큼 예, 또 이것은 예, 여러분은 그, 어, 귀로만 들으시면 되아요. 손으로 받으려고 손을 쥐었다, 피었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무슨 약을 드리냐 하면은, 이건 아주 그, 어, 우리, 이돈안 드리고 우리 무서운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 폐계력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이 근자의 부인들이 참 자궁암 또 자궁 내근종뭐다 그런 병들이 참 많이 일어난 거 있는 것 같고 우리 그 신도 가운데에도 그렇게 참 이쁘고 예, 훌륭한 젊은 분이 그런 자궁암으로 돌아가신 몇몇달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마는 이 무서운 자궁암 그 밖에 간경화증이라든지. 예, 또,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삭신 아프고, 또, 관절염, 류마치스, 어, 또, 피부병, 뭐다, 이런 병, 그 밖에도 수없는 많은 병들을 약을 쓰지 않하고 낳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 모래, 찜질, 또는 흙짐질입니다. 강변이나 바닷가에, 모래 속에 몸을 묻는 것입니다. 6, 7월 더울 때, 5월이나 6월이나 7월 더운 날, 더운 계절에 가서 자기 키보단 좀 길게 파고, 광은 한 7, 80cm 파고, 지피는 한 50cm, 삽 반자루가량 파고서 그 속에 가서 모가지만 내놓고 모래를 덮는데 아주 두텁게 덮은 것이 아니라 어한 6cm 내지 9cm 정도 요 한나 덮은 만큼만 덮는 것입니다. 이 덮고서 어이 얼굴만 내놓고 있는데 그때 날씨가 더 뭐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텐트 밑에서 하거나 우산을 우산으로 가리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 아주 몸이 약한 사람은 어, 구름 낀 날을 택해서 구름이 끼었다 해가 비쳤다 한그 별로 햇빛이 세지 아니한 그런 날을 택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모래찜질 을 하면은 삭신 아픈 게 좋다 어,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에, 그 모래가 끈뜨끈한 그런 모래 속에서 해야 한다 하고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닙니다. 모래는 우리가 어 그렇게 무섭게 뜨겁지 아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 잠깐 하고 나오고 또 잠깐 하고 나오고 이렇게 어 해오고 있지만 이 참으로 그 병을 철저히 나수려면 은 오전 8시부터 서 시작해 가지고 점심을 완전히 굶고 오후 4시까지 8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더위에 8시간을 갖다가 뜨거운 모래로 덮어놓으면 그것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어, 텐트를 가리우고, 우산, 혹 우산을 가리우고, 허기 뭐, 그동안에 탁, 탈 굶고 있는 것이 아니라, 냉수를 뜯어놓고 자꾸 목을 한 모금씩 물을 계속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위장, 소장, 대장이 항상 물로 촉촉을 축여주기 때문에 설사 점심을 굶는다 해도 그렇게 탈기가 안됩니다. 탈수 있으면 점심을 굶고 공복에 물만 먹고 해야 독기가 완전히 빠집니다. 어, 이 이 방법은 어이 모래찜질로 평생을 4 50년을 전문으로 이 모래찜질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의 병을 낳습니다. 사람의 실직 경험을 쓰는 책을 보고 제가 잘 알았고 또 어, 의학 박사가 그뒤 모래찜질을 해 가지고 스스로 많은 효과를 보고 그래 가지고 그 모래찜질을 어, 현대의학적인 면에서 이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 풀이를 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올 여름에 삭신 아픈 분, 허리 아픈 분, 어깨 아픈 분 어, 오장육부 어디가 나쁘건 이 모래찜질을 하시면 토끼가 완전히 빠져 가지고 몸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 모래찜질이나 흙찜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거를 먹어서 어 중독이 되어가지고 뻗어진 사람도 모래에다 묻거나 흙에다가 어이 흙찜질을 하면은 살아납니다. 또 산에서 그 독버섯을 먹고 죽은 사람도 어 흙에다 묻거나 이 모래에다 묻어놓으면은 살아납니다. 저 아프리카 지방의 토인들은 모래를 생명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병을 알아가지고 죽게 되면 혹 모기한테 물렸다든지 독사한테 물렸다든지 무슨, 음 그, 그래서 죽게, 죽은 병이 걸리면은 그 사람을 땜에다가저 모래 사장에다 묻어 놓고, 어, 얼굴만 내놓고 묶어서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한 바탕 구설하고는 집으로 그 환자만 놔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린다고 합니다. 몇 시간 뒤에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 가지고 병이 나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래를 생명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 연탄 가스 중독되었을 때 빨리 흙냄새를 맡게 하고 시원한 동침국물을 먹이면 정신을 차린 경우를 왕왕이 보셨을 것입니다 흙냄새라고 하는 것은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물며 흙을 파고 그 속에다가 몸을 흙 속에다가 덮어 놓고 왔을 때에는 몸에서 완전히 독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그 과일 나무 밑에다가 그 구덩이를 파고 어그 속에서 흙 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흙 짐질을 한데 그 밭가양에다 했는데 예, 거기는 숲 옆이 돼서 모기가 굉장히 흔한 것이어서 풀 모기가 많아서 한 번씩 쏘면은 툭툭 부르트는 모기가 더글더글 하는데 그날 아침 8 시부터서 저녁 4시까지 8시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얼굴은 완전히 모기한테 맡기기로 작정을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모기가 한 마리도 자기 근처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흑짐질을 잘 마치고 2, 3일 후에 그 가보니까 그 흙짐질하던 구덩이 옆에 맛있는 그 뽀뽀나무라고 어 하는 과일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백 개의 그 뽀뽀가 열려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일이 몇십 개가 떨어졌다그럽니다 그러더니 5일 후에는 그 많은 과일이, 수백 개 과일이 모조리 다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뽀개 보니까 속이 완전히 멍물 칠해놓은 것처럼 시커멓게 멍이 들어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일이 이태 후에도 안 열고, 오년 후에도 안 열고 아주 그 과일나무는 완전히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은 모기가 달라들지 않은 것은 흑짐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몸에 독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독냄새가 지독해서 모기가 달라들지 못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왜 과일나무가 죽었느냐. 흙짐지를 통해서 사람의 독이 흙 속으로 다 흡수가 되었는데 그흙 속에 흡수된 독을 그 뽀뽀나무 뿌럭지가 빨아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아주 골병이 들어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흙찜질이나 모래찜질을 하실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그 시중을 들어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어, 구덩이를 파주고, 모래를 묻어주고, 또 우산이나 텐트를 쳐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잠깐 한 것은 모르지만, 8시간 하니까 햇빛, 태양 방향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리저리 우산을 잘 돌려쳐주어서 그늘을 막아주어가지고, 즉사 광선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을 가끔 가끔 떠다가 죽게줘야 하고 모래가 지나치게 뜨겁고 더울 때에는 조로에다가 찬물을 떠다가 위에서 화초에다 물도 주듯이 적당히 주워주어야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이 모래찜질이나 흑찜질은 환자 자신에게는 폐에 하나도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중 들어준 사람이 깎다 보면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웃음> 그 사람이 깎다 보면 눈이 안 보이게 되거나 거꾸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조시스 법문하실 때는 모두 끄벅, 끄벅 졸더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분도졸으지 않으시구만요 어, 시중을 들은 사람이 왜 눈이 어두워지고 깎다 보면은 비실비실 쓰러지느냐 환자한테서 발산하는 독기를 들어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흙찜질, 머리찜질을 해서 얼마만큼 무서운 독이 환자로부터 빠져나간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도 아니고 어... 내가 여러분한테 약을 팔아 먹으려고 선전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름에 혹 피서를 가신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강변이나 해변에 가셔서 가족단위로 가셔서 고연히 벗고 춤추고 그러시지 를 말고 어, 찐지를 하시도록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서운 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다양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치료 방법이고 어, 여비만 가지고 가시면 모레 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그것을 하시고 모래찜질 하게 되면은, 여덟 시간이라는 시간을, 모래 속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래가 피부 속으로, 어, 들어가서 베기게 됩니다. 그런데, 등어리를 보면은, 등어리가, 모래가, 아, 베기게 되는데, 묘하게도 등어리 위나, 또는 등어리 가운데나, 허리대목이나 모래가 붙지 않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대목이 콩팥이 있는 곳이면 콩팥에서 도끼가 빠져나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간장 있는 대목에 모래가 안 붙었으면 아하 간에서 도끼가 빠져나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땀이 빠져나오면서 도끼도 같이 빠져나오는데 그럼이줄진진줄물 흘러갔듯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모래가 거기에는 붙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 찜질을 하고 덩어리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찜질을 하고 되게 돌아가셔서 어 피부병이 일어난 것처럼 땀띠가 난 것처럼 혹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토끼가 8시간 동안에도 덜 빠지고 남은 놈이 이 집이 가서 어이 빠지느라고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일어나니 그런 사람은 다시 이 모래찜질을 한 번이나 두번더 해버리면 완전히 빠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래찜질을 통해서 어병 있는 사람은 더 맑을 것도 없고 병 없는 사람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그독끼가 어 없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이고 피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피가 O형이 제일 맑고 그 다음에 A형이나 B형 그리고 AB형이 제일 피가 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 찜질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모두 피가 맑아져가지고 O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O형은 누구에게나 피를 다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가 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는 받지를 못하고 오직 O형의 피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가 맑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어도 다 맞지만은 다른 사람의 피는 O형이 아닌 A형이나 B형이나 AB형의 피는 피가 더러워서 더러운 피를 O형의 몸에다 넣으면 죽거나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대 이 김강남 김성남 선수에게 부항기를 그그 그 선사를 했는데 이 부항도 몸 안에 그런 독기를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이 모래찜이나 이 흙찜은 삼복 더위에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부항은 이런 엄동설안에도 따뜻한 방에서 그, 몸의 독끼를 뽑아낼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찜질은, 어, 모래 속에다가 8시간만 묶고있으면 거의, 그, 토끼를 전신해서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절을 이용해서 대단히 편리하고, 부항기는 전천후, 전계절을 통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 간에, 계속해서, 어, 뜨면 되는 것입니다. 창서는 어떤 지식을 많이 듣고 보고 연구해서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싸 담는 공부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잊어버리는 내 비우는 그러한 공부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은 입으로 먹고 주사침으로 꽂아 넣고 해서 많은 그 약을 우리 몸 안에다 집어 넣어줌으로 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했고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듣고 해가지고 지식을 속에다 넣으려고 해왔습니다. 무리한 것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는 이제부터서는 공부는 참선공부, 비우는 공부 또 치료법은 부왕법이나 찜질을 해서 우리 몸에서 뽑아내는 치료법을 쓰신다고 하면 은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해탈도에 도달하는 시기를 단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믿는 분은 자연식, 또 부항법, 또 어 모래찜질, 흙찜질 이런 것을 음, 해 보실 것이고 믿지 않는 분은 끝까지 그뭐이 먹고 좋다고 해도 해봤자 별수 없더라 자연식이 좋다고 해서 채소 좀 먹어봤자 별수 없더라 부안이 좋다고 해서 몇번 떠봤지만 먹만 들지 소용이 없더라 모래찜 해봤자 신기만 빠지고 소용없더라 이 이렇게만 생각하실 분이 혹 있을런지 모릅니다만은제 말을 믿는 분은 정말 한번 해서 안되면 두 번, 두번 해서 안되면 세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과연 그 중이 나를 속이지 아니했구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할 날이 있어서 여러분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어, 해탈경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을 저는 믿고 또믿으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흙,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걸음을 아는 생흙이 좋습니다. 예, 파내부로, 걸음은 흙은 파내버리고, 어, 그렇게 파서 흙을 부드럽게 해서 덮고, 돌이 섞여있는 것은 돌을 잘 줄여내버리고 하면 됩니다 한번헌 한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면 안됩니다 아버지가 들어가고 나온 구덩이에 아들이 들어가그 <웃음> <웃음> 구덩이는 아무리 아버지가 들어갔던 구덩이라도 지독한 구덩이기 때문에 <웃음> 새 구덩이를 파서야 합니다 옷은 어, 빤스를 입고 어, 또 가리울 때는 가리고 하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것이 보통 사람 몸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어, 여러분은 어, 그. 귀, 눈, 코, 입, 마음의 문을 이렇게 해서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아까 조시님께서 하시던 법문이 이제사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갔을 줄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제 동안에 더욱 열심히 정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그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어, 첨부하고자 한 것은 지, 에, 이번 겨울철에 에, 약 70명 가량 어 보사님네가 방불을 지냈습니다. 한목 70명이 다 계시지 않고 도상 20명 내지 3, 40명 이렇게 계셔서 방안이 끄뜩해 가지고 탁한 공기 속에서 대단히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2중, 3중으로 그렇게 앉아서 하시면서도 서로 서로 양보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서 참잘 정진되셨고 강원도나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서도 뭐다 새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석 달을 그렇게 참 알뜰히 정진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일주일 하실 분이나 한달 하실 분이나 석달 하실 분이나 그저 단 하루도 좋으니까 오셔서 하루라도 하십선상 하고 이렇게 권고를 했고 그런 탓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잠깐만 시간이 있어도 와서 정진을 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노인도 70노인이 되셨건 80노인이 되셨건 90노인까지라도 오셔서 하실 수만 있으면 오시기를 마음으로 가, 어, 기대, 고대하고 감사하고 생각했는데, 정, 막상 그렇게 많이 오시고 나니까 새로운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일어난 것입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은 가끔어 어, 낙상하실 우려도 있고. 음식 같은 것에 혹 채우실 염려도 있고, 어 다른 그래서 다른 병환이 나실 수도 있고, 어또 연세가 많으면 아무래도 어 마음은 다 고대로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해서 그 젊은 사람들과 같이 단체 공동생활을 하기에 대단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연세가 한 70세 이상 넘으신 분은 어, 방부를 안 받는다 가 아니라 자진해서 예, 난 아무래도 내가 늙은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 폐를 끼치는 이보다는 집에서 분 따라서 하고 내가 법회 때나 참석을 하리라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양보를 해주십옵소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노상 약을 잡순다든지 노상 들랑달랑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어 다른 대중에게 피해를 끼칠 만한 그만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마음으로야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 아플지라도 내가 선방에 가서 아프고 죽더라도 내가 선방에 가서 죽어야겠다. 똥을 싸서 뭉개더라도 내가 <웃음> 선방에 가서 내가 뭉개하겠다. 이런 정도 신심을 내신 것은 참 어, 훌륭한 생각이지만 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큼이라도 피해가 가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어... 숙녀다그 해 주셔야 할걸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저 개인의 생각 같아서는 연세가 많은 분도 여기서 돌아가시면 여기서 초상을 칠해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게 될수록에 오셔서 좀참석을해 주십시오사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 자신도 지금 생각 생각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50여세지만 은 머지안에서 곧 60이 되고 머지안에서 70이 되고 그때까지 살게 될란가 또 모릅니다마는 생각생각이 늙어가고 있어서 노인이라고 해서 발세해서는 아니되고 노인이라고 해서 어, 부대접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이라고 해서 발세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노인의 대접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 좋게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어, 이 여름 음, 결제 방부 할 때는 에자진해서잘 어, 어, 음, 대중을 위하고 용화 선언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뜻으로 어, 저 말씀을 깊이 참작을 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석달 동안을 계속해서 정진하실 수 있는 분, 에, 그분만 또그 분만 또 방부를 드려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한 달도, 그전에는 한 달도 좋고 일주일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수요가 70명 정도 이렇게 방부를 드려놓으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 원래 선빵은 한번 방부 지리면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 압시도 죽비, 입선 죽비를 치면 방선 죽비 칠 때까지는 방 안에 사람이 나가지를 못하고 한번 죽비를 입선 쳐부르면 밖에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방설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제도가 우리 용화사에서는 그 할머니들 공부 좀 해보시다가 그 인연이라도 맺고 정법에 씨를 심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문을 넓지마거니 열어놨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 너무 규칙이 문란했 죽비를 치거나 말거나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옷을 벗어서 걸고 싶으면 걸고 다락에도 올라가고, <웃음>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웃음>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전혀 비치이 없고 심지어는 입선 중에도 뚝 들어 누워서 콜고고 으신 구실먹은 할머니도 계신 걸로 압니다만은 나는 어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고 기특하고 이쁘고 어 그런 생각마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선빵은 선빵인 만큼 어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야겠고 어 제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늙었다고 나를갈세하는구나 나는 조지심 계실때 부터서 나는 여기 본토백인데 나, 나를 괄세를 하다니 내가 누군데 종불사할 때 내가 돈을 얼마를 시주를 하고 이 법당실 때 내가 얼마를 시주한 사람이든 나를 괄세를 하다니 조지심돌아가신게인 이제 다소용이없구나혹 이렇게 노엽게 생각하실 분이 혹계실는지 모르지만은 때로 그렇게 노엽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동안 이 5년 동안 조심히 열반하신 뒤에 5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해 왔는가를 보시면은 그저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그렇게 노엽게는 아니 생각하실 줄 믿고 어이선빵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고충이 있어서 이선빵을 위하는 뜻에서 또 와서 정진한답시고 다른 사람 정진하는데 방해를 치게 되면 은 자기 공부는 십원아치나 하고 주위는 만원아치나 10, 짓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깊이 참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여름철에는 결제날은 5월 15일에 합니다. 방부를 드리실 분은 미리 이, 방부를 들리시고 어, 결제날은 방부를 받질 않냐고, 결제 이후에도 방부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오늘부로 방부가 다 들어와버리고, 한 20명가량, 어, 아 많이 받자 25 이상이 넘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 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제비를 뽑, 뽑자고 그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많이 오셔서 반갑고 좋지만 방이 좁은 것이 한이올시다 예, 그래서 구참보사님들은 조실신 법문도 들을 만큼 들었고 참선도 가끔 하셨으니까 기초가 다 잡혀서 집에서 가만 이 시어는 뒤에서 누웠다 앉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정진을 하실 수 있을 생각합니다. 법회 때 나오셔서 법문 듣고, 어, 정, 또 돌아가시기, 바로 그날 가시기가 암자시면 며칠 쉬었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 또먼 뒤에서 오신 분들에게 어찌든지 법문을 많이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참, 보사님, 다윗께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